<목소리가> 오, 올리야. 드디어. 캔들이 왔다, 올리야. 어, 생각보다 큰데? 이게 XL 사이즈인데, 크다, 좀, 올리야. 올리야. 이거 뭐야? 캔 내려왔어, 올려. <웃음> 야, 일로 와봐. 야, 캔 내려왔다고. 올려, 나 이거 조립할 때 동안 좀만 기다려. 알았지? 좀만 기다려. 좀 기다려, 알았지? 올려. 조금만 기다려. 알았지? 오케이 올려. 다 했다 이제. 오. 참고도좀 크긴 한데 올리 좀더 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. 그래 이거 뭐야? 이야, 이거 뭐야? 새로 왔어. <웃음> 무섭지? 그래야 좀 익숙해져야 돼 여기. 알았지? 우려. 올려 우려. 어, 잘 들어가네. 그렇지. 알았지. 아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어때? 들어가야지 줄 거야. 들어가야지 먹을 거줄 거야. 알았끝 우리? 그렇지. 아이, 잘한다 자, 짱다. 자, 짱다. 자, 짱다. 자, 짱다. 자, 짱다. 자, 짱다. 야야다 자, 짱어 자, 짱. 자, 짱. 다 짱. 자, 짱. 자, 짱. 자, 이 맛있어. 앉아. 울리 앉아. 알지. 기다려. 울리. 어, 오줌 쌌어 오줌 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오줌 쌀 때는 빨리 저 냄새를 지워줘야지. 내니 네 냄새 치우고 이게 편하게. 어, 안전하게 있으라고 내가 하는 거야. 우리가... 아, 난 데가 없어야겠어. 그 응. 원래 오줌 냄새 하나도 안 난다. 들어왔어. 우리 다시하자. 자, 다시자 앉아! 우리 앉아. 아 이게 돼야 되는데 기나긴 여자이까 우리. 한 봐. 앉아. 우리 앉아. 야. 여기서 놀아주면 좋겠지? 어? 캔넬은 힘들어 우리야우리가 아, 캔넬은 힘들어 야 그걸 <웃음> 네, 내 무릎으로 또 가져오려고? 박스 그 <웃음> 어?